입니다. 초롱공인 TV 소장 방희선입니다 오늘은 2021년 2월 5일 밤입니다. 어, 어제 정부에서 어, 2월 4일 어, 그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를 했었죠. 어, 정말 진정으로 어, 이번 정부의 마지막 부동산 정책이기를 소원해 봅니다. 어, 그 어제 발표한 정책 안에서 어, 특히 부산에서 어, 우리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 어, 이런 쪽의 입장에서 어제 그 정책을 접목해서 한번 짚어봐야 될 그런 부분만 좀 챙겨보고 퇴근을 할까 합니다. 어제 이제 그거는 공급에 대한 정책이었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어, 공급을 하는데, 어, 요 여러 가지 방식 중에 저희가 이제 공공에서 직접 시행하는 요 방식이랑, 그 다음에 소, 소규모, 어 재, 재개발, 소규모 재개발에 대해서 두 개를 한번 어떤 영향을 미치나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정부 정책은 전체 83만 6천호 정도의 그런 물량을 공급하는 어,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그죠죠 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이쿠 잠시만요. 어, 요거는 먼저 정책이, 어, 적용되는 게총 일곱 가지의 어떤 주택 공급 방식을 어제 언급을 해 뒀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하나가, 어,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도입이라는 방식으로 하는 어, 첫 번째 방식인데 요거는 공공주택특별법을 어, 새로 개정을 해서 요거는 3년간 한시적으로 아마 개정한 법을 적용을 하는 그런 그 공급 방식인 것 같아요 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지방광역시는 한 3천 호 정도가 어, 5년 평균 동안 공급을 합니다 이거는 어, 한해다 공급되는 게 아니고 5년간 총 공급을 하는데 서울에 굉장히 좀 서울과 수도권에 밀집이 되어 있고 지방광역시는 총 4만 9천 호가 어, 배정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 광역시에는 3천 호 정도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음, 그리고요 어, 아까 요 앞에 1번 방식으로 공급을 하는 거는 어디다 하느냐 했더니 역세권과 중공업 지역, 그 다음에 저청 주거지역에, 이런 지역에 공급을 합니다. 역세권에 이제 용적률이나 이런 걸 높이겠죠. 그리고 중공업 지역에, 어, 공장 근처에는 원래 아파트라든지 이런 게 허가가 안 납니다. 어, 공업 지역이나 이런 데는. 근데 이제 어, 중공업 지역에는 아파트를 좀 이렇게 좀 세우고 그다음에 저층 밀집 주거지역 요런 데를 민간 사업으로 뭐 개발하는 거는 좀 힘드니까 요런 부분들은 어, 여기를 어, 요도 이제 함께 신 모델을 개발해서 어, 공공이 같이 아마 주도를 해서 하는 그런 사업적으로 이렇게 어,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공공이 지구 지정을 통해서 부지를 확보하고 어, 양질의 주택과 도시 기능 재구조화를 위한 그런 그점 조성을 동시에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하는데 어, 이걸 공공주택 특별법을 뭐 개정을 해서 한다는데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이게 많이 집이 들어서야 공급한 게 빛을 보겠죠. 근데 그게 잘잘 잘 지어야 되겠죠, 집을 어, 공급하는 방식은 어, 전체 물량의 7, 80%는 공공이 분양을 하고, 그 다음에, 어, 공공에서 분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 임대하고 공공 자가를 혼합해가지고 2 30% 범위 내에서 공급을 한대요. 공공 임대주택, 공공 자가주택, 뭐, 이런 걸 함께 섞어서 짓는데, 어, 요거는 소비자가 선택을 할수 있도록 뭐, 그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어 거기서 나온 그 개발 이익을 토지 등 소유자가 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 어, 그걸 이제 이익을 공유를 하면서 어 이렇게 분산해서 어, 그 안에서 어, 원래 그동안은 개발을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면 토지 등 소유자가 다 가져갔죠. 그래서 그 이익을 너무 많이 가져간다고 뭐 재건축 초과의 관수제도 적용하고 이런 것들을 해왔는데 그 이익을 토지 등 소유자한테 안 주고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일하는데 보태가 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식이 공공에서 직접 시행을 하는 정비 사업 방식을 도입을 한다고 하는데요. 재개발, 재건축 입장에서는 요 항목을 이제 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요것도 5년간 서울에는 총 9만 3천 호를 공공에서 직접 시행을 하는 정비 방식으로 도입을 하는데 요건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 도정법을 개정을 해서 그동안은 지금 우리가 그 도정법에 개발하는 방식이 총, 옛날에는 여섯 가지였다가 요게 네 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요네 가지에 플러스 요한 가지를 더 넣는다는 거예요. 개발 방식이 한번 볼까요? 뭐 어떤 게, 어떤 게네 가지가 있는가. 어, 첫째는 주거,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 그다음 재건축 사업. 그 다음 네 번째가 빈집 및 소규,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제, 어, 시행하는 그 사업인데, 어, 거기에는 뭐 가로주택이라든지 뭐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까 소규모 재개발을 적용하는 게 아마, 어, 요네 번째, 빈집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요 특례법으로 시행하던 요 사업이, 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지 요런 걸 소규모 재개발로 이제 조금 풀어낼 것 같고요. 그게 여기 일곱 가지 있는 사업 방식 중에 한 부분을 차지하더라고요. 어, 그렇게 돼 있고, 요 도정법에 추가하는 거는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 방식을 요 도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 네 개였던 거를 이제 플러스 다섯 개가 되는 거죠. 합이 합의 다섯 개가 되는 거죠. 요렇게 해서 어, 재개발, 재건축에 정비법으로 이렇게 시행하는 게 추가가 되는 그런 방식을 적용을 하나 보이나 봐요 <웃음> 아이고, 혀도 안 돌아갑니다. <웃음> 그러면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이 이제 어떤 건지 우리가 또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어, 요거는 사업 제한을 먼저 어, 조합은 절반이 사업 제한을 할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정비 계획 이제 변경 신청을 어, 공기업에서, 어, 그거를 이제 하게 되고, 어, 그 변경 신청을 하려면 공기업에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정비 계획을 변경을 하는 거는, 어, 조합원의 동의를, 3분의 1을 동의를 받아서, 어, 그리고 이제 정비 계획 변경은 지자체에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사업을 이제, 어, 확정을 하는데, 어, 그렇게 되면 푸지 확보가 되겠죠. 그리고 사업 계획을 이제 어, 다시 짜고 착공을 하는데, 어, 여기에, 그, 조합원이, 3분의 2 이상 1년 안에 그 동의를 받으면 사업이 확정이 되는데 1년 안에 어 동의를 받지 못하면 이게 자동 취소가 되게 돼있더라고요 이게 보면 어 1년 이내에 사업 확정하는게 공기업이 어 제안한 이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를 해서 LH나 뭐 SH 이런 되겠죠 어, 이런 데서 검토를 해서 시자체 뭐 부산시청이나 뭐 구청에 이런 데 정비사업 계획을 변경을 신청하겠죠. 각구청에 하겠네요. 그죠 여기 하는데 조합이 1년 내에 이 계획에 대해서 3분의 2에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이 사업이 확정이 안 되는 거예요. 1년 내에 3분의 2 동의를 받지 못하면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신청은 자동 취소가 됩니다. 3분의 2 동의 받는 건 쉬울까요? 그럼 이 동의를 하려면 조합원한테 어떤 이익이 가고 어떤 불이익이 가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이익이 가야 뭐 동의를 할거 아닙니까? 그죠 그건 제가 나중에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해가지고는 뭐 이익될 게 아무것도 없겠던데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게 보면요. 사업 아까 시행 방식은 아까 재개발 재건축에 새로운 공기업 직접 시행 방식을 어, 추가를 한다 해놨죠. 조합은 가반수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잠시만요. 가반수 이상 동의가 있어야 되고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지 못하면 단독시행 신청 다 취소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어, 그리고 요 이제 그동안 재개발, 재건축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는 그런 관리처분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요거는 현물 선납 방식으로 시행을 한다는 거예요. 현물 선납 방식으로. 내가 갖고 있는 집을 그냥 현물로 주는 거예요. 환지방식처럼 땅을 가져가서 집을 지어서 땅을 되돌려주고 하는 어떤 뭐 그런 그게 지분을 되돌려주는 게 환지방식인데 그런 것처럼 이건 내 집을 그냥 주는 거예요. 이거 지자체 공기업에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권을 부여를 하고 장래 부담할 아파트 값을 기존 소유 자산으로 현물 선납한 후에 정산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이래 됐는데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그 모든 사업 리스크는 공기업이 부담 일어났죠. 이 말을 굉장히 쉬운 듯 어렵게 써놨는데요. 집을 다 짓고 나면 나중에 이제 집을 주는데 요거또 어 뒤에 나오는데 잠깐 넘겨서 한번 볼까요? 나중에 내 집을 받을 때어 만약에 나는 그 집을 어, 집값이 10억을 할 경우에 어, 내 능력이 6억밖에 안 돼서 추가 분담금이 만약에 4억을 납부를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걸 내지를 못하잖아요 그걸 못낼 경우에는 어, 그거는 나중에 집을 어, SH나 LH에서 공기업에서 공공기관에서 집을 지어주고 모든 사업을 자기들 말대로는 하면 아주 빠르게 지어준대요 그렇게 5년이 지난 후에 완공이 돼서 내 집을 받았는데, 그 집이 만약에 10억인데, 내가 돈이 없어서 앞에 집을 6억에 그냥 치고, 남은 4억을, 어, 뭐, LH나 SH에서 지분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졌을 경우에, 그러면 그 4억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쳐, 처리... 4억만큼은 내 집이 아닌 거죠. 그걸 팔고 나면, 어, 수익을, 어, LH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 제대로 지원을 하려고 하면, 음. 어, 사악에 대한 처분 수익을 가져갈 게 아니라, 그 원가만 LH가 가져가야 되는 건 맞지 않아요? 사악에 대한 투입한 돈만 받아가야지, 나중에 지분에 대한 수익률도 그 공기업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공공기관에서. 어, 이게 무슨 지원입니까? 그럼 나는 그냥 6억짜리 집만 샀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여기는 장점 나와있죠. 5년 안에 빠르게 지어준대요. 평균 13년 걸리는 집을 근데 조합원이 가져갈 그 내용은 자세히 들이다보면 지금은 재개발을 뭐내 감정평가가 예를 들어서 뭐 1억인데 피가 4억이 붙었다. 내 집을 5억에 팔고 나갈 수 있잖아요. 헌 집을. 근데 내집 1억을 기본 수익 여기는 보면 한 10에서 30% 1억은 그냥 한 1억 천에서 한 1억 3천 그 정도로 내 집을 그냥 가서가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집이 완공이 되면 그때 이제 추가분담금으로 내 집값을 낼 돈이 다 되면 그때 잔금을 치면 물론 그 이후에 이제 그 동네 집 가격이 형성이 되 있고 하면 그 이익을 가져올 수 있겠죠 그죠 근데 한 봐요 여기에 아주 빨리 짓는다 하고 여기 5년이라 해놨잖아요 아주 집을 빨리 짓는다 하고 5년이라 해놨습니다 그러면 내가 집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5년 동안 내가 중간에 이 집을 팔아야 될 일이 있다든지 집을 팔아서 뭐, 뭐 쉬운 예를 들면 뭐 아들 장가를 보내야 된다. 아니면 뭐또 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어, 이집 팔아서 난 다른 데더 좋은 집을 사야 될 일이 생겼어요. 서울로 이사를 가면서 부산 집을 팔아야 될 일이 생겼어요. 근데 아직 이 집은 공기업에서 내 집을 짓고 있는 기간 중에 있어요. 그내 집을 팔면 어떻게 됩니까? 2월 4일 그날부터 그 집을 계약해서 매수한 사람은 전부 현금청산자예요 집 사는 사람은 이 조합 자격을 안 주거든요 나는 집을 팔아야 될 일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감정가는 1억이에요 1억인데 여기서 인정해줄 기본 수익은 대략 한 10에서 30% 범위 안에서 이걸 뭐 책정을 한대요 어떻게 됩니까? 1억 3천에 나는 집 팔고 땡이에요 1억 3천에도 사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사람 현금청산이니까 그냥 자격을 안 준다 하잖아요. 나중에 완공될 때그 현금청산으로 산그 집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냥.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공기업의 집을 홀딱 그대로 넘기고 가야 된다는 그런 결론 아니에요? 한마디로 내 집을 날로 먹겠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제가 잘못해서 가고 있는가? 그건 모르겠네요. 뭐, 뭐 팔고, 뭐 사고, 조합 자격 안 주는데, 조합에서 주는 이익은 뭐 현재 시세를 다 지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절대 지금 형성되어 있는 그 시세를 가지고 내한테 감정을 해줄 일이 없겠죠. 지금 우리가 거래되고 있는 걸 인터넷에 보면 예상 감정 예를 들어 뭐 1억 5천 프리미엄 예상 프리미엄 3억 5천 매매가 5억 이런 게 많거든요. 그 5억짜리를 2월 4일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어제 날짜 기준으로 어제 날짜 기준으로 그 이전에 2월 3일까지 집가지고 계신 분이 당장 지금 그집 판다. 공공으로 재개발 안 한다. 그러면 그냥 5억에 팔고 나갈 집이에요. 근데 공공으로 그 재개발을 진행을 한다. 5억이 아닌 거예요. 그냥.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설명이 길었는데요. 의도가 그런 뜻이에요. 이 의도가. 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방식은 나중에 건좀더 설명하기로 하고요. 세 번째가 이제 도시 재생을 통한 주택 공급 방식이 있습니다. 뭐 이거는 2025년까지 굳이 확보를 어떻게 해서 그 안에 뭐 그거를 도시 재생을 뭘 어떻게 어떻게 더 주차장도 만들어주고 이러면서 좀더 살기 좋게 만들어주면서 공급하는 그런 호수인 거예요. 이건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어, 그 다음에 네 번째 방식. 어,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해서 어, 공급하는 게 있는데 이건 어, 조금 조심해야 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 공급 방식은 이건 어떤 게 이런 게 되겠습니까 그동안 어, 재개발, 재건축에 프리미엄이 너무 많이 가가 있다 보니까 대단지에 어, 작게 있잖아요 가로주택 그거처럼 작게 한뭐 200세대 미만으로 그냥 소규모 그 재개발 방식을 적용을 해서 200세대 미만 뭐1 0 0 1 0세대한동 아니면 두 동짜리 어 작게 작게 해가지고 굉장히 이게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왜냐 대출 지원도 해주고 뭐 신탁 방식 뭐 이런 것처럼 어좀 진도가 빠르게 한다라고 그동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 거를 지금 여기에 요 사업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딱할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소리입니까? 나중에 요 뒤에 나오는 그 부분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갖고 있는 집 지금 이후에 판다 그냥 현금 증산이라는 거예요. 그 뒤에 사는 사람은 지금 오늘 일곱 가지요 발표한 요 방식 중에 향후에 투자를 할때 가장 조심해서 들어가야 될 어, 투자 그 부역 중에 하나가 소규모 재개발 방식이에요. 소규모 재개발 방식하고 그 다음에 공공 직접 아까 그 시행 방식 있죠. 그두 개를 이제 뭐 조심해 봐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거는 오지간한 그뭐 조합이 결성되고 한 데는 그 방식을 안 하면 돼요. 그냥. 그냥 재개발, 재건축 방식을 하면 돼요. 그냥. 근데 소규모 재개발은 그 규모 자체가 작아서 요 법을 적용해서 아주 빠르게 그냥 집을 짓는다. 그러면 어떤 각오를 하고 해야 되냐면 완공될 때까지 나는 이집 무조건 가져간다. 그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로 좀 빨리 완공이 될수 있겠죠. 빠르면 한 3년 만에 아니면 뭐 2년 반 만에 부자닥 그냥 집을 지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공사하는 그 기간 동안은 절대 나는 집을 안 판다 거기 살고 있는 전 세대원이 집안 판다 그럴 때는 빨리 진행하면서 요 소규모 요 재개발 방식으로 해서 완공을 하면 혜택을 볼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걸 중간에 산다 오늘 이후에 소규모 재개발 방식으로 하는 대로 나는 산다 안 됩니다 현재 갖고 계신 그 주민들만 되는 거예요 권리 산정 기준일이 2월 4일입니다. 절대 사고 팔면 안 됩니다. 딱그 주민들이 똘똘 뭉쳐서 그냥 끝까지 고호하셔야될 그런 방식이에요. 이해되시죠? 어, 여기 앞에서 설명 다 해버렸는데요. <웃음> 설명이 이렇습니다. 그럼 어느 지역에 하느냐 이걸 역세권에 한대요. 역세권 중공업 지역 중5 0 0 0 제곱미터 미만 그야말로 소규모죠. 5 0 0 0 제곱미터 미만 요런 어, 곳에 한대요. 어, 그런 입지에, 이제 지자체가 구역을 딱 지정을 하면, 어, 그땅 주인들이 정비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현재 땅 소유자, 지금 현재 집 소유자, 여기서 사고 팔면 안 돼요, 그냥. 어, 요분들이 끝까지 고, 완공 때까지. 그렇게 하면 할수 있는 괜찮은 방식이겠죠. 주민 1년 이내에 동의가 한, 보세요. 5분의 4에요. 거의 다 동의를 해야 가능합니다, 이거는. 그렇게 하가딱맞 맞춰가지고, 빨리 탁 지어가지고 완공되고 나면 이제 뭐그 이익은 가져오는 거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마음을 잘맞춰갖고고 한번 해보실 만한 그런 사업 방식이 소규모 재개발 방식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그동안 여기 나와 있던 가로주택 정비 사업 있죠.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걸 그동안 많이 했다는 거예요. 많이 했습니다. 진짜 그 정비 그 시행하는 그 업자 사장님들도 그 대표분들이 요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어 수주를 받으려고 막 단톡방도 개설해서 활동을 하고 제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뭐 그렇게 한 거를 이제는 어 소규모 재개발 방식으로 하는데 주인이 안 바뀌고 끝까지 가면 괜찮다. 그렇지 않다면 현금청산되고 안 된다. 뭐 그런 거예요. 자그 다음에. 자 어, 요거는 아까 요거에 대한 설명들이 그냥 쭉 있습니다. 요렇게 한다 그런 뜻이고 요그 예. 다음에 다섯 번째가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통한 공급 확대입니다. 요거는 땅을 그냥 확보해가 는 거예요. 이건 뭐 재개발 재건축하고는 큰 상관이 없어서 어, 짧게 넘기고요. 그 다음에 단기에 이제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또 어, 5년에 걸쳐서 하는 걸 발표해 놨는데요. 요거는 가장 단기에 공급할 수 있는 건 어떤 거겠습니까? 있는 집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있는 집 활용. 있는 집은 어떻게 리모델링 거죠? 리모델링. 근데 지금 집인데 리모델링을 해서 집을 공급한다. 그거는 주택수가 1에서 그대로 1인 거잖아요. 이거는 공급이 느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 비주택을 리모델링을 해서 집으로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각종 뭐 규제라든지 뭐 이런 거를 완화를 해야 되겠죠. 뭐 이러다 보니 뭐 안에 뭐 주차 공간이라든지. 좁은 공간에 높게 올려야 되고, 공급수를 늘려야 되니까, 그죠? 어, 네, 그렇게 되는 거죠. 한번 볼까요? 비주택을 준 주택으로 리모델링 활성화 하는데, 여기에 이제 세금이라든지 세세 혜택을 주면서 이렇게 뭘 대책을 세워준다라고 합니다. 그런 게 아까 앞에 그런 거였고요. 아까 저런 부분은 조금 더 주거 환경이 공급에 이렇게 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삶의 질은 오히려 더 열악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앞에 리모델링 해가 그냥 마구 그냥 집으로 바뀌는 그런 자리는요. 원래 건물을 지을 때 상가하고 그 주택하고는 그 허가 낼때 주차대수가 차이가 있거든요. 주택이 훨씬 더 많아요. 그 주차대수가. 그런 게 그렇게 집을 지어놨던 거를 마구마구 마구 그냥 집으로 이제 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동으로 주차가 비소아지겠죠 지금 구축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그 신축 입주권이나 재개발로 완공하는 신축으로 옮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차에 신경 안 쓰려고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중 주차하고 뭐 경비 아씨 연락 와가지고 차 앞으로 밀고 뒤로 밀고 이런 낡은 재건축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 다시 재현될 수 있어요 동네 안에. 주차 때문에 뭐 칼부림 나가살인가좀 나고 했었던데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거 뉴딜 추진 이래가지고 뭐 하여튼 이런 것도 추진을 한답니다. 이건 어떻게 하는지 재개발 재건축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걸 좀 야무지게 살펴보고 어 그걸 할 텐데요. 한번 보면 예, 아까 앞에 제가 앞에 1번에서 1번부터 쭉 7번까지의 사업 방식을 큰 틀을 훑었습니다. 어, 여기 시장 관리 방안에 이게 적용되는 거는 1 번에서 7 번까지의 사업을 진행을 할 때, 그럴 때 아마 우리 지금 정부는 제가 생각에 공공요 그, 그 개발을 한다든지 뭐 역세권에 아까처럼 어, 이렇게 밀도를 높여서 뭐 지정을 해서 개발을 한다 이러면 와 여기 무조건 들어가서 빨리 내 집을 사야 된다 이렇게 수요가 확 몰릴 걸로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공급을 여기 이렇게 늘려줄게 이런 지역에 어, 그래요? 빨리 가서 내가 내 집을 무조건 사겠습니다. 이렇게 딱 예상을 하고 정책을 낸것 같습니다. 근데 뭐 물량 앞에 장사 없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전제하에 요 대책 발표가 딱 나와 있어요. 그렇게 머리에 생각을 하고 이걸 읽으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한번 볼까요? 우선 공급권 부여 이래가지고 대책 발표일 이후 대책 발표일이 언제입니까? 어제입니다. 어제. 2월 4일이에요. 이 이후라 하면 2월 4일 포함이에요. 포함. 그냥 2월 4일 이후가 아니고 그냥 후 이러면 5일부터거든요. 아니면 다음 날 이래도 5일부터예요. 근데 대책 발표일 이후 이러면 2월 4일 포함이에요. 2월 4일 포함. 어제 포함. 어제 예를 들어 서울에 어느 구역에 역세권에 굉장히 뭐어 내가 이사가서 살아야지 이러고 계약서를 썼어요 어제. 어제 집 사는 계약서를 썼습니다. 근데 나는 투기를 할 생각도 아니었고 뭐 그게 개발될지도 몰랐어요. 거기 그냥 이사가려고 뭐 전철 옆이고 이래서 낡은 집을 하나를 사뒀습니다. 어제 계약서를 썼어요. 아직 잔금도 안 쳤어요. 근데 정부에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거기를 예를 들어 공공으로 뭘 개발을 개발을 하겠다 이러면서 지정을 한 거예요. 지정을 해놔 놓고는 어제 나는 계약서 썼습니다. 나는 어떻게 됩니까? 신규 매입 계약을 나는 언제 했다고 해? 2월 4일 날 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신규 매입 계약은 2월 3일까지는 계약서를 무조건 써야 되고요. 아니면 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원조합원들이에요. 그런 분들한테는 무슨 공급 계약 그 우선권을 준대요. 거기가 괜찮은 지역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정부에서는 무조건 괜찮은 지역이라고 전제를 하고, 13일까지 계약서 쓴 사람은 주는데, 14일 계약서 쓴 사람은 공급권을 안 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A라는 부산, 부산을 예를 들겠습니다. 그냥 저는 부산 사람이니까, 부산에 A라는 구역을, 구역이 있어요. 여기는 평생 그대로 나놔도 너무 열악해가지고 있잖아요. 절대 그냥 재개발로도 여기는 새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규모도 그렇게 안 커요. 거기는. 한5 0 제곱미터 이하라서 조그만한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를 그냥 소규모 재개발을 할 텐데 그냥 관에다가 그 LH에다가 우리 여기를 소규모 재개발로 한번 해봐주세요. 하고 의뢰를 했어요. 아까 앞에 소규모 재개발 방식이 있었었죠. 5번이든가 3번이든가 모르겠네요. 잠깐만요. 어, 그거를 어 우리도 그렇게 해주세요 하고 이제 맡겼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어, 이렇게 될 줄도 모르고 어저께 계약서를 쓴 사람은 어떻게 해요? 현금 청산 이런 소규모 재개발은 아까 빨리 진행이 된다 했잖아요. 그게 장점이거든요. 근데 나는 어제 집을 샀어요. 아니면 구역 지정될지도 몰라요. 아직 뭐 예상지역을 확실하게 발표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나는 그게 오늘 집을 샀어요. 실제로 들어가 살려고. 실거주의 목표를 가지고. 근데 거기서 소규모 재개발로 진행을 하는데 나는 2월 5일 날 계약서를 써서 현금 청산. 나는 2월 4일 날 계약서 써서 현금 청산. 정부에서 미리 얘기해주고 했던 것도 아니잖아요. 어제는 그죠 어제 계약서 선 사람은. 이런 일이 발생이 하도록 지금 되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상황들이 지금. 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는, 요거는 아까 요 위에 거는 집을 가진 경우가 다 해당이 되겠죠. 이게 1번은. 그냥 기존 부동산에 대한 신규 매입 계약이니까, 아파트, 뭐, 그냥 주택, 다계약한 사람이 해당 다 됩니다. 그죠? 계약한 사람, 계약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밑에 거는 재개발, 재건축 지금 투자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어, 그런 분들 중에 지분 쪼개기 방지라고 해가지고 이거 보시면 대책 발표일 이후 2월 4일 포함이겠죠. 2월 4일 포함. 어제 계약서를 썼습니다. 어떤 계약을요? 토지가 뭐한 150제곱미터짜리가 있어요. 위에 집이 있고 토지가 150제곱미터래요. 어, 그래요 부모님이 갖고 계세요 이 집을 근데 이제 손자가 여기가 재개발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법을 좀 공부를 했어요 공부가 되어 있어요 어, 이렇게 하면 집 하나에 땅이 150제곱미터인데 그냥 하나밖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그래서 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어, 어제 이제 이거를 어, 정려계약서를 이제 계약을 했어요 정려계약을 할머니한테 예를 들어 받았어요 아버지한테 받았어요. 그리고 토지도 반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그 분양권을 세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지분 쪼개기예요. 지분 쪼개기. 요렇게 지분 쪼개기 계약서를 딱 썼습니다. 할머니께 아니고, 요렇게 파는 매도 권을 이제 샀어요. 요렇게 계약서를 어제 딱 썼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굉장히 행복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 정부 정책이 발표되기 전에. 뭐 그리고 발표가 됐죠. 어제 포함이에요. 부동산의 분할. 분리 소유 등의 권리 변동이 있는 경우, 우선 공급권 미부여. 요게 지금 현재 그냥 재개발 방식으로 하면 이렇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대로 계속 그 조합 자격이 다 유지가 됩니다. 그냥 기존의 재개발 방식이라 하면 이 7가지에 있는 아까 방식, 두 번째 있던 게 뭐, 뭐였죠? 공공에서 그죠? 직접 시행을 하던 아까 그 방식이 아니면 공공재개발 직접 재개발 방식으로 안가고 그냥 마 재개발 조합 설립해서 재개발은 조합원이 주인인 거거든요 재개발 재건축은 예? 우리가 주인이 돼서 그냥 계속 집을 그냥 끝까지 관리처분 방식으로 관리처분하고 그 완공 때까지 이렇게 관리처분 방식으로 가는 조합원이 주인인 재개발 방식으로 계속 가면 아무 상관없어요 이거 근데 아까처럼 너무 열악한 지역이 돼서 거기도 그냥 나눠면 절대 재개발 방식으로도 새 집을 얻기가 힘든 지역이에요. 그런 지역에 부산의네 군데를 이미 뭐 부산시에서는 예정을 해놨다라고 부산 일보에 어저께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게 만약 해당되는 지역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거 모르고 그냥 땅을 나눠 놓은 거예요. 그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 계약을 어제 했는데요. 이거는 통째로 계약을 말하겠죠. 뭐 여기는 지분 쪼개기 딱 방지 이래갖고 이거는 계약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냥 잔금이 잔금. 잔금을 어제 이후에 잔금 친 사람은 뭐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 계약을 어제 했다. 2월 3일 날 계약했다. 근데 오늘 잔금이다. 뭐 여기 해당이 여기 해당. 여기가 아니고 이렇게 나눈 거는 공공재개발을 하면 그냥 현금청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에 완공되기 전까지 전조합은 현금청산이에요. 왜? 여기 현금청산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단독주택 나대지 등을 다세대 등으로 건축하여 지분을 분할하는 경우 대책 발표일 이후 14일 포함 건축허가 분부터 건축허가 딱 나는 그것부터 다 포함이에요. 건축허가 옛날에 받아놨는데요. 안 된다는 거예요. 허가분부터 전부 자격 다 없습니다. 다 없습니다. 전부. 그 다음에 구역 내 1세대 1주택 해놨고, 여기 보면 우선 공급권은 1세대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운영한다. 전 세대 다 통틀어서 그냥 하나라 소리예요. 이거는 옛날에도 기존 재개발도 이거는 요렇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법 그대로 다 적용한다 소리입니다. 요거를 엄마 하나 나도 하나 아 여기 해당 안되니까 각각 다 되겠지 안된다 소리에요 세대당 다통틀어서요렇게 다 적용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샀잖아요 사고 나면 우선공급권을 받았죠 그 받은 우선공급권은 소유권 등기할 때까지는 그냥 전매제한을 못을 딱 박아놨어요 못판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 이건 왜냐 다른 거 입주권 있지. 조합은 입주권에 대해서는 거저 의무는 없지만, 착공 후 3년 이내 조합은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 점. 이건 조합은 지위가 아니고, 일반 분양이 그냥 그동안, 음. 어, 지휘 양도가 제한이 되죠. 조성 지역은 그렇거든요. 근데 투기가 열 지구는 이제 요런, 요게 적용이 되겠죠. 투기가 열 지구일 때는 조합은 입주권이 그, 착공하고 나서 뭐, 그 권리 양도, 관리 처분인가 이후에는, 어, 변경이 안 되거든요. 투기가 열지구로 지정되고 난 이후에 어 조합설립이 인가됐다든지하는 그런 재개발은 관리처분 후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되거든요. 그런 그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 이제 모니터링을 강화를 또 한다라고 해놨는데 음 여기는 이것도 굉장히 모순되는 게 있어서 제가 한번 짚어봐드리겠습니다. 어 여기를 이제 지켜보겠대요. 근데 여기 뭐라고 해놨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사업추진예정구역 아요앞에부터에 모니터링 강화 및 과열 시 지구지정 제외에 일어났죠. 여기에 어, 딱 지정을 하는 그 구역이 어한 10%에서 20% 정도 가격이 올랐대요. 그러면 대상지역에서 제외를 하겠대요. 이될 줄도 모르고 들어가가 집을 샀어요 그냥 근데 서울시 전체가 이거 안될 거라 생각하고 실거주로 그냥 내 집을 이래이래 뭐 아파트 사기 너무 비잡 보니까 주택이나 빌라를 샀어요 근데 이제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집값이 한 1,20% 정도 올라갔어요 뭐 올려달라 말도 안 했어요 <웃음> 근데 그 지정해달라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자기가 그 지정하려고 어, 했는데 누구가 집값 올렸네 어 그러면 제외 제외해주면 또 땡큐죠, 뭐, 땡큐. 누가 지성해달라 했습니까, 그죠? 어, 집값 올라갔다고 제외한대요. 그래서 정말로 이게 따로 국밥으로 놀고 있는 것 같아요. 관에서 생각하는 그거랑 시장 그 원리랑 이 반대로 보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집값이 올라가면 지정 안 되길 제발 안 바라겠습니까? 지정되면 왜? 지정된 날 이후부터 나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는 10월 5일 날 오늘 샀는데 집을 그럼 현금 청산한다 카는데 부역 지정 누가 해달라 합니까? 그죠? 근데 제외해준대요 땡큐스럽게 어 그래 놨어요 여기는 뭐 이래되면 빨리빨리 집값 올려서 그 공공의 지정이 안 되도록 하려고 안 하겠습니까? 맞죠? 제외를 한다니까 빨리 1, 20% 올려 갖고 제외를 시키려고 할것 같아요. 왜? 이뭐 제외 안 하면 현금청산인데 딱 지정되면 그때부터 얼음땡일 건데 뭘 말라고 지정받을라 하겠습니까? 어 요게 그런 것 같고요. 제가 해석을 하기에는 그 다음에 요 밑에 두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할때 한번 보실래요? 사업추진 예정구역은 아직 어디가 될지 모릅니다. 그죠? 예정구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앞으로, 아까 공공 뭐, 직접 개발이나 소규모 뭐 재개발이나, 그 다음 뭐 역세권에 또 개발하고 하는 그런 일곱 가지 그 사업 방식, 이래서 7분의 방식으로 그 운영하는 거기가 실거주, 실경영 목적 외 부동산 매입을 제한을 한대요. 이 말은 한번 보세요. 실거주나 실경영, 나는, 어, 예를 들어 그 공공으로 지정된 그 지역에 들어가 살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부산역 옆에 너무 괜찮은 어떤 그 집이 하나 나와서 나는 거기 실거주하려고 오늘 집을 샀다니까요. 권리산정기준일은 어제입니다. 어제 2월 4일 대책발표일이 이 모든 정책 1번에서 7번을 적용하는 이 모든 사업의 권리산정기준일은 2월 4일입니다. 2월 4일 재개발은 지금 부산은 사전 다당성 검토 신청 결과를 관해서 뭐 조합에 통지해주는 그날이 권리 산정 기준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뭘 쪼개기 보태기 나누기 더하기 하느라고 난리가 나 있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여기 해당되는 1번에서 7번 항목에 사업을 할 때는 권리 산정 기준일이 다무시. 그야말로 닥치고 2월 4일인 거예요. 다 필요 없고 2월 4일인 거예요. 권리 산정 기준일이. 요렇게딱 정해놨는데 나는 이거와 상관없이 그 동네 실제 살라고 집을 사가지고 여기 보세요. 실거주 목적으로. 나는 거기 실거주 하려고 오늘 집을 샀다니까요. 이거 지정될 줄도 모르고 그랬는데 그렇게 사놨는데 거기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아예 딱 지정을 하고 있잖아요.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지정을 하고 실거주로 산 나는 뭐예요? 권리 산정 기준일인 2월 4일 이후에 사는 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현금청산 현금청산 현금청산 이렇게 하겠다 하면 뭐 거기 집을 사라는 말입니까 실거주로 사지 말라는 말입니까 도대체 검토를 해보고 이거를 문구를 만들었는지를 모르겠어요 실거주 하려면 사라는 말인지 사지 말라는 말인지가 정말로 애매하고요. 좀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어, 이좀 나중에 아마 또그 이후에 후속 조치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 예, 정리를 하면 예, 어, 내가 상구역이 뭔가 재개발로 사업 진행을 하려고 해요. 재개발은 어떤 법이에요? 절차법입니다. 절차법, 저는 재개발 쪽에 이제. 어, 사무실이 있고 많이 취급을 하기 때문에 제가 자꾸 재개발 위주로 짚어드리는데요. 아직 구역 지정이 안된 재개발 뭐 예정을 한 사업타당성 검토 신청이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그 검토 결과를 받았거나 아니면 지금 재개발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관리처분 전이에요. 아직 초기 진도의 재개발이에요. 사업생인가 전이에요. 재건축 지역이에요. 아직 사업생인가 안 났어요. 이런 지역들. 이런 지역들 요 예? 어떤 방식으로 피해야 될까요? 피해야 될거 그냥 공공이 직접 하는 거는 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됩니다. 안 해야 돼 이거는 조합에서 그냥 내 감정평가 지금 시세로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감정평가 행거에 최대 그냥 130% 안쪽에서 내거 가져간다 소리예요 그리고 공공에서 하는 걸로 딱 지정이 되고 나면 살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면 그 사람은 현금청산이에요 나중에 완공된 그 집을 가져올 수가 없다니까요 진짜 머리에 총 맞은 사람이 아니면 2월 4일 이후에 공공으로 지정될 그 집에 매수로 나서겠습니까 안 났습니다 그죠? 안 났어요 그러면 나는, 나는 예, 팔아야 돼요 집을 근데 공공이 되었네요 아, 1년 뒤에 나는 돈이 필요해요 서울로 가야 돼요 근데 아무도 살 사람이 없어요 진짜 어떻게 됩니까? 재개발은 만약에 여기 아까 앞에 1번에서 7번 항목으로 해당이 안 되고 지금 방식 그냥 원래 재개발, 재건축 그대로 한다면 이거는 완공되어야지만 이 프리미엄을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재개발, 재건축은 절차법이랬잖아요 단계단계 프리미엄이 움직입니다. 단계단계. 그럼 굳이 지정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구역 지정 전인 구역은 뭐 사업 타당성 검토 요청만 들어가도 프리미엄이 뛰어요. 그러니까 크게 놓고 보면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묶였어요. 그거 풀리기 전에 그 풀리는 동의서만 거들어 다녀도 프리미엄이 움직여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풀렸잖아요. 풀리고 나면 풀렸다는 이유만으로도 취득세가 이제 아무 재개발 뭐 이런 그런 그 규제받는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냥 마 일반 지역이잖아요. 그런 지역에 공시가격 1억 이하가 또막 움직여요. 프리미엄이 기본 1억씩 막 움직여요. 그렇게 움직였죠. 그러다가 이제 사전타당성 검토 동의서를 받아요. 그 동의서 받는 것만으로도 동의율이 뭐몇 프로냐 막 따지면서 프리미엄이 또더 움직여요. 그래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사전타당성 검토가 완료가 됐어요. 구역 지정이 됐어요. 구역 지정됐다라고 또 움직여요.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 됐다라고 움직여요. 사업타당성, 사업 시행 인가, 뭐 이거 신청한다. 사업 사그 사업타당성 아니, 아니, 사업 시행 인가 떨어졌다고 또프리미엄 움직여요. 분양 평형 신청했다고 움직여요. 감정 그 사업 그 사업 그 시행 인가 나고 나면 감정 평가를 받잖아요. 그리고 나면 이제는 좀더안전해서요 프리미엄이 더 확정적으로 얼마다가 명확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또막 움직여요. 꼭관리처분났다고 움직여요. 이수하고 나면 투자금이 줄어들면서 그리고 또 움직여요. 나중에 이제 동호수추첨하고 나면 더 많이 움직여요. 피가. 호수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일반 분양하고 나면 비례율이며 이런 게또 확정이 되죠. 또 움직여요. 더 움직여요. 조합은 입주권이. 물론 일반 분양권은 전매 제한이 완공 때까지 걸리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되겠죠. 살수 있는 거는 입주권이에요. 입주권은 아까처럼 관리처분 나고 나면 그냥 2년 이상 보유하면 세율도 일반 세율이에요. 취득세는 철거되고 나면 주택수 상관없이 4.6으로 살수 있어요. 이러니 움직이고 움직이고 또 움직여요. 이러는데 어느 미친 조합원이 공공으로 우리 거 제발 해주세요 하겠냐고 해. 맞죠? 이걸 짚으려고 오늘 이 영상을 제가 올려드립니다. 이해가 다 되십니까? 주택 공급 숫자 늘리는 거 부산이랑은 별 전혀 상관없고요. 그거 다 위쪽 지방 이야기예요. 정부 정책에서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공급 물량을 만들었겠습니까 무려 45페이지에 걸쳐서 제발 이번 정책에 정권의 마지막 정책이기를 바라고요 5년에 걸쳐서 공급을 한다고 하니 5년에 걸쳐서 주택을 다 공급을 해서 저 이쪽 지방은 어 물량이 그동안 부족해서 집값이 올랐다라는 전제가 된다 하면 안정되기를 바랍니다 공급 많이 해서 근데 제발 재개발 재건축에 현재 들고 계신 조합원들은 이게 뭔지를 몰라서 그냥 날로 공격에 내 재산 조합원 그 물량을 갖다 바쳐가지고 법을 제대로 몰라가지고 어그 감정가에다가 한 1, 20% 정도 보태가 틀고 나가야 되는 그런 일은 겪지 않기를 진심으로 우려합니다. 저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퇴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